아 나이스 셔, 셔, 어, 샷나이 우와 보고 나이스 어렇지오나이 자, 왼쪽 들어왔어요. 나이스. 우와. 가운데 잘 갔네요. 야. 아이고, 육방그린, 그릇, 육방그린 볼, 육방그린 볼. 아이고. 공이 안 떨어진다, 안 떨어져. 우와! 오, 나이스! 샵! 야, 너무 스트리트로 갔다, 야. 어? 어? 우와! 아이고, 따라오십니까. 이야~~ 뭐고 이거? 와우. 어, 어, 어, 어, 어, 나이스 디첫 바디! 오! 쿠